여러분 제가 부산 유일의 야외 스케이트보드장 명시올림공원에 왔습니다 달리기 하기 좋은 공간과 함께 그 안에 파크가 있네요 공면으로 되어 있는 스타트용 커터 뱅크 같기도 하고, 커터파이프 같기도 하고, 일단 코핑이 없어요. 그냥 스타트 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다운레일도 있어요. 여기 펌박스 있고요. 2단 펌박스. 여기에 와서 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닥 때문입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저기 농구장과 여기 스케이트보드장 엑스게임장 스케이트파크 바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구장 바닥이라는 거죠 저렇게 공이 잘튈수 있게 바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굴러가면 이 바닥이 완전 속도를 먹어요. 그래서 탈 수가 없어요. 탈라면 탈수 있는데 보드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속도가 확 먹으면서 다칠 확률이 있죠. 좀 적응이 돼 있는 사람은 안 다치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탈 때. 이 노란색은 뭐냐면 예전에 여기 이 옆에 이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스펀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스펀지가 그래서 여기보면 이제 폼, 폼이죠 스펀지 폼 같은 거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이걸 뗐네요 떼면서 깔끔하게 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뗀습니다 누가 뗐는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각도가 진입하는 곳 각도가 어. 여기가 더 높고 올라간 갑자기 낮아져요 바닥이 울렁거리겠죠 확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이게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눌려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눌려요 탄력이 있는 바닥이다 바닥에서 탄성이 느껴져요 이게 일라인이든 스케이트보드든 여기 바닥을 딱 불러가면은 마치 고무 바닥을 타는 것처럼 어, 속도가 먹혀요 뭐 위험해요 그 넘어지면 화상 이 보여. 제 생각에 여기에서 가장 탈만한 기분은 이 스파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파인이 제일 탈만한 기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각도가 조금 음. 네. 아까 거보다 나아요. 그리고 원래 이 레티에도 스펀지가 있었어요. 레티 모서리 끝에.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한 거지만 이펌 박스를 타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간에 아웃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저기 보시면 스펀지 자국 보이죠? 여기 이 스펀지가 원래 여기에도 있었어요 끝에 이렇게 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라인드를 해서 끝까지 모나요 무조건 여기에서 착지해야 돼요 뭐 그래도 지금은 떼줬으니까탈순 있겠네요